청피반성 혈관염은 푸른 그물 모양의 청피반과 괴사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두 증상이 같은 시기에 호전이나 악화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 청피반성 혈관염의 각각의 증상은 계절에 따라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청피반의 경우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에는 뚜렷해졌다가 날이 따뜻한 여름이 되면 그 정도가 옅어지게 됩니다. 다만 여름이라도 냉방이 잘 되는 건물이나 지하철 안에서는 다시 증상이 뚜렷해지기도 하니 증상 부위가 찬 공기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이 따뜻해지는 여름에 신경 쓰고 조심하셔야 할 증상은 괴사입니다.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괴사가 있으셨던 분들은 증상이 심해지거나 그 부위가 넓어지기도 하고 괴사가 없으셨던 분들도 청피반이 지속되다가 어느 해 여름부터는 괴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름은 세균이 번지기 쉬워 괴사 부위의 2차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더욱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